아, 어, 뭐 대외활동 할만한 것좀 없나? 어? 무슨 뉴스지? 다음 소식입니다.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새로운 저작권법 내용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알리느냐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바른 저작권 이용문화를 전파하고 홍보하는 차기 저작권 공감영상제작단의 모집 소식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식을 유정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 유정규 기자입니다. 저는 이곳에 2020년도 저작권 공감 영상 제작자들에 참여하신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생생한 체험 후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아 근데 이거 모짜그크 처리 되나요? 이거 좀 보세요. 영상 만드는 거까지는 괜찮았는데 저희 팀 리더가 계속 편집 피드백을 아니 나중에는 무슨 한글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가져오더라고요.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영상제작단 활동을 하신 거죠? 후회하신다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배운 점도 많고 원래 힘든 일들이 나중에 다 추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이 추천해주고 싶었어요 이건 뭔가? 이건 뭔가? <목소리> 여러분 저작권 공감 영상제작단을 또 모집한대요 저작권 공감 근데 뭘뭐 해야되는거지? 뭐 해야 되는 거지? 영상제작단 영상제작단 영상제작단 저작권 공감 영상제작단이 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줄 알아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내가 알려줄게요 DJ 공유마당 drop the beat 거기 no. 저작권 공감 영상제작단이 뭘 하는지 궁금해 yeah what should I do? 저작권 홍보 영상 컨텐츠 to aim up 오프라인 기획 K1A month Need something more? 발대식 계단식 위험한 행사가 있을 때 Come on y 열심히 어드 벤처요 장관 어드 벤티지 What's a must? s m teammates Set like that c bro Let's get it Let's be honest Set like I'm the sad t h a t Don't worry 모두에게 제거해 저작권의 영상 Don't be afraid You can do it 6 months 동안 달린 너니 손에 네 순회 지어치는수료증 Need something more? 문세부 정강상 f 유 플러스 해외 연수 한팀 으로 아쉬워 위원장상 waiting for you aka 저작권 서포터즈 우리 이제 저공영제 지니어스? No. 내 이름이 뭐라고? 저작권 저, 공간 영상 제작당 예! 저작권 공간 영 yeah. 우와, 우와 재밌겠다. 재밌겠다 근데 힘들지, 근데 힘들지 않으려나? 않으려나? 그래 음. 때론 He <laughs> 모두 함께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목소리> 공들여 <목소리> <만드는 목소리> <영상에서 목소리> 저작권을 홍보할 영광스러 순간을 저작권, 저작권 공감, 영상제작 g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어? 지원하라고? 난 저작권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영상도 다 u 줄 모르는데? 저작권공감영상제작단 운영사무국과 팀원들이 너와 함께 할거야 열정이 있다면 일단 지원해봐 영상으로 o 올바른 저작물 이용 문화를 전파하는 일 보람되고 기쁘도다오 우리 용기내어 지워내봐요 저작권에 대한 지식과 영상기술은 넘어로 모두 얻어갈 수 있는데다 잘하면 상장에 상금까지 나의 작은 이 영상이 문화장날에귀여 과연 오진리가 그럴 일 절대 아, 우리, 우리 함께 만들어요 불무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해 저작권 지켜주고 또 공정하게 이용할 때 가치가 있다는 것을 music